안녕하세요. 칸토입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새로운 싱글 Favorite 응원법을 제가 하러 왔는데요. 어,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저보다 더 크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Favorite 칸토의 Favorite 너는 나의 a e n a o i c e f a v o r t e f a e f a v o r i t o r i t e f a r t e a i t e f o r m f a v o i r i t e f a o r e a r t a o i f a v o u i Favorite. The favorite. With no the the the the favorite. a o f a v o r v o r i t e f a 이 i f a v o i t e a o r i t a o r o r i t e a r i Favorite. m a r t Favorite. a v g r t e f a a t a v i e a p o e a o r i e a o t e a o i t e a r t e t e o i v o r i t e a e o i n g o t h e f r i t e a e a i t t a o r a n e a t e o r e Favorite. o i a i t v i t e e r t e a t o r i t o e i t e a r i a t a t i t e o n t h a t e t h i t t i c o a o a t e o o r i r o t e r y t i not f s a e and m going sit d o a touch m on h m e s t o p l e oh m e o get a bala waste l o s e trick of time o s t maria oh oh you and they want t o oh. know i'm going s t o s a y s t 오 h Sugar, s u g a Like a white mask g o a do come o u and t h a m that. Favorite. Hey, k Favorite. w h a t e e f r I'm q u a p f a v o r i t 우리 얘기 있면두 시리로 부격한 경험. No one a <웃음> n <웃음> e y e a 오 a w r a y c h i n g s o search i n g r o o m s a m e s a m e girl, girl I one I two f a v o s h e c 페이 머리 대박 난다. 페이 뿌리 오오 a n nanda a e a b a o 다는 oh. t 두근두근 My favorite <웃음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따라해주세요!